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약수골 캠핑장에 왔습니다. 현재 여기는 제2캠프 숲속 캠핑장이고요 약수골 캠핑장은 총두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1캠프는 오토캠핑장이고 제2캠프는 숲속 캠핑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1캠프쪽 오토캠핑장 쪽은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그때 다시 방문을 해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캠핑장 들어오는 입구고요. 관리사무소는 1캠핑장, 오토캠핑장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체크인을 하시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구에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개울이 나옵니다. 여기서 B캠핑장 쪽을 직진을 하시면 되고 A 캠핑장을 예약하신 분은 여기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계곡이 있는데 아물 상당히 깨끗하고 물이 되게 차가워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아 올챙이가 상당히 많아요. B 캠핑장은 16번부터 26번까지 있고 A 캠핑장은 1번부터 15번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럼 B 캠핑존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 사이트 쪽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B 사이트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사이트가 16번 사이트입니다. 16번 데크인데 아 이곳 데크를 와서 보니까 는 데크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텐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 대형 데크 쪽으로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16번 딱 봐줄만 한데 아 가장 문제점이 입구에 있어가지고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16번 밑으로 17번 데크가 있습니다. 근데 17번도 마찬가지예요. 16번하고. 차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데크 사이즈는 16이랑 17이랑 똑같은 것 같고요. 그리고 17번을 지나면 은 이렇게 옆쪽으로 18번부터 21번 데크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것이 18번 데크입니다. 그리고 옆쪽에 19번, 20번, 21번 데크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8번하고 21번 데크는 대형 데크입니다. 큰 데크고, 19번하고 20번은 데크가 작은 데크고요. 그럼 중간에 19번 데크가서 이쪽 경치가 좀 어떤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19번 데크에서 보여주는 경치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데크가 21번 데크인데 상당히 크죠. 근데 여기 18번부터 21번은 아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데크처럼 단독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라가지고 어, 그렇게 큰 메리트는 제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부득이 여기를 선택을 해야 한다 싶으면 저는 21번 데크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1번 데크는 맨 끝에 있어 가지고 사람 통행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데크들은 사람 통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을 간다거나 뭐 샤워장을 간다거나 할때 다른 사이트를 건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 불편한 점이 좀 있네요 그러면 은 다음 데크 쪽으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 16번, 17번, 그리고 18번부터 21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2번부터 26번은 좀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힘들더라도 올라가서 사이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편의시설 쪽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에 22번부터 24번 사이트가 있거든요. 눌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곳이 22번, 그리고 그 옆에 23번, 그리고 그 옆에 24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앞마당이 넓어가지고 어,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에 사이트 말고 최대의 변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언젠가 수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24번 사이트 옆으로 저렇게 나무 칸막이로 막혀 있거든요. 지금 개있는 소리 들리시죠? 저쪽에 개집이 있어요. 와 굉장히 큰 변수예요. 여기는 절대 추입니다 그리고 제가 온길 말고 이 앞으로도 길이 있네요. 일로 내려가면 아까 17번하고 18번 사이트 들어가는 길 그쪽이 나옵니다. 그럼 22번 존을 나와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은편의시설용이 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동 옆에는 25번과 26번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가 25번 사이트입니다. 앞마당에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데크 크기도 큰 편이에요. 25번에서 보는 풍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쪽이 지금 들어오는 입구고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편의시설동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26번 사이트입니다. 26번 사이트는 어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통행량도 없고 저렇게 단독으로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큰 메리트가 있는 사이트 같습니다. 그러면은 편의시설 동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개수대는 야외에 있고요. A존도 그렇고 B존도 그렇고 개수대는 모두 이렇게 야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노란색, 오렌지색으로 된 건물이 화장실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 옆에 회색문으로 된게 샤워실 입니다. 샤워실은 AB 통틀어 가지고 이쪽 B쪽 밖에 없습니다. A쪽은 샤워실이 없어요. 샤워장은 이렇게 1인 샤워장 입니다. 최소한 3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거는 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다음 화장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화장실이구요. 어, 화장실은 깨끗하고 그리고 열면 은불 자동으로 켜지고 음악도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B구역 사이트 모두 봤습니다. 그러면은 A구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A구역하고 B구역하고 연결해주는 다리인데 어, 다리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은 이쪽을 통해서 A구역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B구역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4번부터 있는 구역이고요. 그리고 입구 쪽으로 내려가면 1번부터 3번 있습니다. 참 동선 잡기가 힘든데 1번부터 3번 사이트 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것이 1번부터 3번까지 있는 구역입니다. 이쪽은 A구역 입구 쪽에 있고요. 우선 1번 사이트 먼저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게 1번 사이트입니다. 1번 데크 상당히 크죠? 그리고 경치는 저렇게 앞쪽은 나무로 막혀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정자가 있습니다. 1번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 정자를 쓸 수가 있어요. 단독이에요, 혼자. 그리고 1번 사이트 옆에 이렇게 파자석 구역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주차 가능하고요. 현재 이거 3번 데크고요. 1번, 2번, 3번은 데크 사이즈가 모두 다큰 편입니다. 모두 같은 사이즈고요. 대신에 이제 3번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길 옆에 있어가지고 차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게 2번 사이트입니다. 2번 사이트 그늘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2번 사이트가 그리고 길 쪽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2번 사이트 뒤에 그리고 3번 사이트 옆으로 이렇게 정자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는 3번, 한 번은 는 2번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자리를 잡으신 1번, 2번, 3번 사이트들은 이렇게 정자를 각각 하나씩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좌측으로 가시면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계곡 있는 쪽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측으로 가시면 제가 지금 내려왔던 A 사이트 쪽 4번부터 있는 사이트 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곳이 B 4번부터 13번까지 있는 구역입니다. 지금 해가 저물어 가지고 조금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보시는 거와 같이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해가 금방 짐읍니다. 아까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B구역 찍고 잠깐 쉬다가 A구역을 찍고 있습니다. 처음에 맞이하는 사이트가 4번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4번 사이트고요 4번 사이트 데크 중형 텐트 정도는 어느정도 다 올라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옆에 주차 가능하고요 이거 4번 사이트 옆으로 들어오는 입구인데 4번 사이트가 편의시설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대신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자동차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데크가 6번 데크입니다. 4번 데크 위로 6번 데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여기 보시는 거 5번 데크가 있습니다. 지금 풍경이 5번 사이트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5번 사이트는 당연히 이렇게 길 옆에 있으니까 주차 가능하고요. 그리고 5번 사이트 옆으로 저기 아까 제가 A구역에서 B구역으로 넘어왔던 다리가 있습니다. 5번 사이트에서 A, B구역 넘어갔다 넘어오기에는 가장 편리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이 7번 데크입니다. 7번 데크 길 옆으로 있고요. 사이트 옆에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7번 데크 옆쪽으로 8번 데크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8번 데크고요. 8번 데크는 주차가 불가능해요. 짐을 가지고 이동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9번 데크인데 9번 데크도 차는 못 들어오고요. 여기도 짐을 갖고 이동하셔야 되고 9번 데크의 문제점은 나무가 저렇게 낮게 있어요. 좀 나무를 좀 쳐줘야 될것 같은데 텐트 치기에 엄청 불편해 보입니다. 이거는 캠핑장에서 좀 나무를 좀 쳐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 계신 데크가 10번 데크입니다. 10번 데크도 보시는 것과 같이 차가 들어올 수는 없어요 10번 데크 위로도 이렇게 나무가 있긴 한데 여기는 텐트 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좀 높은 곳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은 여기 보이시는게 7번 데크고요그 다음에 그 옆에 요 검은거 말고요요 검은게 10번 데크 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게 8번 그리고 저기 나무 밑에 있는게 9번 데크 요 데크가 상당히 간격이 좀 가까이 있어요 7 8 9 10은 요렇게 생겼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데크가 11번 데크 입니다 11번 데크는 뭐 주차 가능하고요 당연히 길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옆쪽으로 저기 보이시는 데크가 12번 데크입니다. 12번 데크는 주차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중앙으로 길이 있는데 이게 10번 데크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 차를 세우고 짐을 이동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높은 곳에서 찍고 있는데 저기 보이는 게 11번 그 앞에 12번, 또그 뒤에 정자가 있죠. 이 정자 앞쪽으로 어느 정도 공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0번, 12번. 이쪽 데크는 차를 여기다 세워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거는 해결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사이트가 13번 데크입니다. 13번 데크는 지금 제가 텐트를 치워놓고 있는데요. 이 구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13번 데크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있는데 13번에서는 다른 데크들의 풍경이 다 보여요. 그렇게 제일 높이 있고 그리고 13번 위에 14번하고 15번 데크가 또 있는데 거기 14번, 15번 같은 경우는 풍경이 이렇게 앞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단독 사이트처럼 다 막혀 있습니다. 그곳은 좀 이따가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3번 데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도 옆에 주차가 가능하고 별도 사이트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4번과 15번 사이트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가 14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14번 옆쪽으로 15번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 두개다 크기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곳 사이트에서는 14번, 15번 두 개만 있기 때문에 한가족이 데크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완전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와 같이 어떤 풍경을 본다기보다는 그냥 독립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는 것와 같이 또 주차도 자기 사이트 앞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약수골 숲속 캠핑장. 모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였습니다.